그래서 이효자후부들께서는 음. 아, 여행 보내드리고 보약해드리고 옷사드리고 용돈드리고 이것도 분명 하셔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주무실 때 호흡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건강하셔야 여행도 하시고 자손들하고 재미나게 뭐 지내시기도 하시니까 올 구정에는 음, 만나시면 예 네, 구정의 설날에 만나시면 부모님께 호흡을 잘할수 있는 분명히 다 호흡을 잘못 하세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이 넘어가시면 호흡을 안 보셨던 분들도 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숨쉬는 네. 게 아주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불안하게. 아 예, 그래서 꼭뭐 음. 코골이 모흡이 뭐 있든지 없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는 기구로 저희 이 예, 제품을 좀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네네. 주무시는 주무실 거 보셔야 되고 어머님이 주무실 때, 응. 아 저희 이 가끔 이제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 주무시는 곳 이제 그랬잖아요. 응. 또 우리 서장님이효자 않시지 네. 않아요. 네. 아버지는 코를 안 고셨어요. 응. 어머니는 코고리가 많아가지고 응, 응.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그랬는데 응. 주무실 때 응. 하다가 응. 이게 아주 그냥. 소리가 안 나면 편안하게 주무시는가? 보는 착각을 할 정도로? 숨이 탁탁 멈춘 시간이 길지 않아요 다행히 음. 10초 20초씩 멈추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제가 그때 잠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밤새 지켜봤다면 그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몰라요 음, 음. 그래도 어, 노인들이 자다가 중간에 계속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호흡이 자꾸 멈추기 때문에 음. 그렇다는 것을 음.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굉장히, 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부모님들에게는 음. 무조건 주무실 때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네. 수면건강연구소로 오시기만, 오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 평소에 부모님이 어, 주무시는 모습을 음. 자식이라면한 번은 관찰을 해 봐야죠. 어떻게 주무시는지. 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시고 그 영상 가지고 오시면 네. 부모님이 앞으로 이제 살아 가실 길을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 가실 수 있다라고 오래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네. 게중요 그렇죠. 잠도 양보다는 질이고. 네. 네. 삶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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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모님들이 호흡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이거 꾸장 TV 되게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음, 청와대로 보내야. 표심이 막 생기네요. <웃음> <웃음> 청와대로 어디로 우리 소장님은 아니 네. 이 영상을 영상으로 그, 예. 알아, 알아야 돼. 맞아요. 알아야 돼. 네. 예, 너무 모르니까 꾸잠 TV를 좀 보시도록 거기다 한번 계속 올려볼까요 게시판에 영상을. 그그 어, 가능해요? 그 뭐 해보시죠. 뭐뭐안되게뭐 있겠어요? 아, 뭐, 뭐 글도 올리는데 게시판에. 영상이한 번. 뭐 링크 걸어가지고. 네 링크 한번 가봐야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